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터드 스케일을 연구해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터드 스케일을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어려워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 스케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알터드 스케일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얼트드 스케일을 독적으로다주하기는좀 까다로운 스케일이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스케일을 입해서얼터드 스케일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케일은 무엇인가 하면 은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즈 마이너입니다 재즈 마이너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즈 마이너는 메이저 스케일에 3음만 플레이 시키는 스케일입니다. 자 그럼 A 폼 C 재즈 마이너를 찾아보겠습니다. C 재즈 마이너는 1 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1, 2, 3랫 아주 간단하죠? 이 간단한 스케일을 얼터드 스케일에 적용하면 아주 간단히 얼터드 스케일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B폼도 한번 찾아볼까요? B폼, 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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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재즈 마이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 재즈 마이너의 C 얼터드 스케일의 반음 위는 D 플랫 재즈 마이너겠죠? 그러면 C 얼터드 스케일이기 때문에 근음을 도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작한 D 플랫 재즈 마이너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1 프렛 9샤나9 3도, 샤2 11, 프레스 아, 9, 9, 3 1플 15, 16, 17, 12, 13, 다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 17, 1 9 9샤3 13 플랫 세븐 일도 자 이번에는 B 폼 G 세븐 알터드 G 알터드 스케를 찾아보겠습니다 G 알터드도 반음 위의 재즈 마이너 A 플랫 재즈 마이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 알터드 스케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실까요? 1, 플 l a t 9, s h a r 9, 3음, sharp 11, flat 13, flat 7, 1도. 하시고자 하는 코드 근음부터 나가시면 것이 바로 알트 드 스케일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디프레 재지 마이너 되겠죠? 다시 한 번요. 여기서부터 디프레 재지 마이너 되요. 자 그럼 C7 a l t e r e 을 알아볼까요? 1 flat 9, sharp 9, 3 sharp 11, flat 13, flat 7, 6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폼 G 얼터드 스케일을 찾아보실까요? G 근음부터 반음 위에 재즈 마이너 A프렛 재즈 마이너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h 이프 f r e n 이너 되겠죠? 음. 1 f r e n n i 3 um 4 eleven 13 플랫세븐 1도